어? 야 이게 뭔 상황이고? 어 이게 아닌데 어? 서, 선생님 설마 나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바꾼 거는 야 아니겠지 니뭐 네 설마 선생님한테 연락 자주 안했나? 어 그냥 명절때만 잘 지내시라고 안부인사 정도만 했지 에이 설마 니네 때문에 바꿔 보겠나 뭔 이유가 있겠지 선생님도 너가 공부하는 걸 바라던 사람인데 그치 그래 찾아보면 선생님 번호 아는 사람 있겠지 고맙다 영식아 아무래도 찾아봐야겠다 그래 나도 도와줄게 열정 열정 열정 아 여보세요 어어 어, 그래 그래 어어 어, 어? 니.. 니도 모른다고? 아.. 알았다.. 아니다고맙대아예그 인격이요 인격.. 인경 232기 졸업식 김영식인데아 그래 그래 내다 니 혹시 소형세 전화번호 아나? 아.. 니 지냈잖아? 아 없다고? 아 그래 혹시 알게되면 어카카오톡 어그어어 그, 어, 어, 알았다 어 고맙대 어어 민민수야 음 모른댄다 음 어떡하지 어어어어 그럼 그럼 되겠네 그럼 되겠네 어, 뭘 뭐, 뭘? 우리 잉여교 교무실 전화해가지고 소영 선생님 전화번호 물어보면 된다 아이가 당연히 직장이었으니까 바뀐 번호도 받았겠지 음 아니겠나 어, 역시+ 역시가 음. 공부머리만 없을 뿐이지 니마 음. 천재네 음. 내가 당장 해볼게 어, 그 전화번호가 어, 어 여기 있네 음. 어, 띡띡띡 드리리리 띡띡띡음음예 어, 어, 여보세요 예그그뭐좀 여쭤볼라고 그러는데 그 작년에 그 소영 선생님. 이그 전화번호가 있을까요? 아예예그 작년에 이쁜샘예예 예. 제가 그반 학생 아예예예 예, 예. 뭐래 뭐래 됐나 아안 된다고요? 아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요? 아예어어 어? 이게 안돼아예아 이게 심도 아예 고생하십시오 뭐 뭐, 뭐, 뭐랄까, 너? 안 된단다. 어, 어. 우린 망했다. 어어, 어, 민수야. 너무 그렇게, 망했다. 어. 음. 그렇게 기죽지 마라. 어, 남자는, 어, 열정. 열정. 열정. 음 내가 알아내면 다 연락, 어, 달라고 했다. 어, 내가 발 넓잖아. 어, 인생이란 건 원래 그런 거란다. 음. 내, 내, 내, 삶에. 삶의... 이유가 없으 어, 다 어, 어, 민수야, 어, 어, 게 어, 어, 집에 간다. 어, 어, 이 민수, 민수. 다 어, 어, 어, 어, 어, 그렇게 선생님이 번호를 바꾼 후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연락은 닿지 않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아유아 시간 이거 이렇게 안가나 재고도 다 채워놨고 1 0분뒤 퇴근인데 저기 이거 계산해 주세요 아네 나갑니다 어, 너 민수 아니야? 응? 선생님? 네가 왜 여기에 있어? 뭐? 서울대에 합격했다고? 아, 네, 서, 서, 선생님 와 정말 어떻게 된 거야 공부 진짜 열심히 했구나 아, 다 선생님 덕분이죠 <웃음> 그런가? 아니지 네가 열심히 해서 합격한 건데 아쉽다 합격할 때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합격! 아, 연락 주지 그랬어 아아그 그게요 그그 그 선생님 번호가 바뀌어서 허, 어, 내 정신 좀봐 그게 어, 요즘 너무 바빠서 말해준다는 걸 까먹고 있었네 핸드폰 줘봐 민수야 네 선생님 여기요 음아 됐다 선생님 번호 저장해놨어 그나저나 민수 너 되게 멋있어졌네 아, 아 뭘요 선생님 여자친구는 있어? 아, 아니요! 어, 없어요 선생님 <웃음> 민수정도 얼굴에 서울되면 여자들한테 인기 정말 많겠는걸? 에이.. 아니에요 선생님 <웃음> <웃음> 음? 설마 아직도 선생님 좋아하는거야? 어..어..그..그게 <웃음> 장난이야 장난 <웃음> 아 맞다 민수야 네 선생님 어쩜 잘 됐다 민수도 꼭 부르고 싶었는데 네? 아, 선생님 내일 결혼하거든 네? 뜻깊은 날이라 기특한 민수도 꼭 부르고 싶은데 어때? 시간 괜찮으면 와서 밥 먹고 가 어, 아무래도 어려울려나 아, 원래 한달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아, 그래도 꼭 와줬으면 좋겠는데 시간 내줄 수 있을까? 어.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마워 민수야 여기 청첩장? 아, 아, 어내 정신 좀봐 아, 선생님 지금 이제 가봐야 돼서 오기 전에 꼭 연락해? 네 네. 내일 보자 네네즈코장 카와이 <웃음> 마 선생님 결혼한다고 하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당장 내일 그리고 니네 보고 와달라 컸다고마 이게 말이 되나 니네 고등학생 엄청 좋아했던거 알텐데 가지마라 민수야 어 안갈까지 남자의 자존심이 있는거 아니가 <웃음> 안 가야지. <웃음> 와 진짜 이게 무슨 운명이랑 다니 어휴 하... 안 되겠다 민수야. 이건 좀좀 좀 아니다. 내가 어 그래 소개팅이라도 잡아볼게. 그래 그게 맞겠다. 어 그래 그래 그래 내가 그럼 받아 연락해볼게. 어어어 내려봐. 어. 이 <웃음> 대지 고장 이이이 이. 이 진철 씨, 에이... 에이... 같이 소개팅 가실래요? 희희대지 걱정밖에 없다. 아, 도대체 이게 뭐지? 민수 민수, 내일 어 소개팅 잡았다. 네 셀카 보여주고 어 서울대로 가니까 어 바로 잡히네. 바로 나가자 내랑. 응? 알았지? 어. 아,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. 아, 안 되겠다. 친구 좋당해 먹어. 어, 술이나 마시자. 안 되겠다. 나와 나와 나와. 그래. 아, 네. 그래. 민수야, 오늘 먹고 잊자. 응, 잊어. 자, 잔 들어. 잔 들고 자, 하나, 둘, 셋. 미안해요. 음, 음. 아 진짜 그쌤 너무한다니까. 아니 내가 진짜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다. 음, 음. 맞다. 네가 좋아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. 음. 아 어. 진짜 내 인생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. 음. 음. 왜?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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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수 민수 일어나. 났 아, 빨리 일어나라. 소개팅 가야지. 어, 그래 가, 가야지. 오. 마, 민수야 빨리 와라. 오. 음, 음. 미, 민수. 오늘 뭐좀 났네. 음. 어, 나 오늘 소개팅 많이 해봐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. 어 나만 따라오면 된다 민수 음. 아휴. 근데 내가 너무 잘생겨서 다 반하면 안 되는데 음. 어 일단 어, 오셨다 오셨다 어! 어. 아..안녕하세요 아, 음. 어, 어. 어머.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오빠 너무 잘생겼다 음. 어 아, 저기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음. 음. 거기는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빠 서울대생 맞아요? 미수민수 빨리 뭐라든 말 해봐라! 아, 안, 되겠다. 아무래도. 뭐, 뭘? 갈게, 영식아. 미안하다. 야, 어디 가는데? 어, 어. 아, 뭐야 뭐? 왜, 왜 잘하는 거야? 별꼴이야, 정말. 어, 신부 입장. 아무래도 안 왔나 보네. 진랑과 신부는 서로를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? 네, 맹세합니다. 맹세합니다. 그럼 지금 이 시간 뒤로 두 사람은 일생동안의 부부가 되었음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.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선언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했습니다, 선생님 저는 그렇게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선생님과 아무런 진전도 없이 결혼까지 생각한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선생님의 거짓말이 그땐 정말 미웠는데 이제는 그 거짓말이 제 인생을 바뀌게 해준 것 같아 선생님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글을 마칠게요 <웃음> 선생님이 그때 했던 말... 정말... 거짓말이었을까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